안녕하세요. 동는가게대표성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펀뻐한 투자연구소 조성일입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요. 네. 자, 지난주는 미국에서부터 급등해서 전 세계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오른 것이 정상적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다면 <웃음> 예. 지난번에 오른 것이 대세 상승인가? 아니다. 예.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본 게임이 아닌가 예예.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 핫 이슈에서는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다 라는 네. 주제를 금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네, CPI 이제 서프라이즈인데, 음.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9%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이제 소비자 물가가 8% 때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7%도 예상을 했지만, 음. 그저 그렇게 음. 한 8% 초반에 그냥 똑같은 수치가 예.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측치의 최저 예측치보다 더 낮은 음. 7.7%를 발표를 예. 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죠. 그전까지는 예상치보다 약간 웃돌면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완전 반대다. 예, 완전 반대고 예. 이제 아마 예상치 못했을 텐데 음.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큰 컨센서스는. 아마 숏커버링이 대거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건데 예예. 우리나라 주시장도 지난주에 5%대 상승을 음. 했고 얼마에 끝났냐면 2483포인트에 끝났는데 예예. 이게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은 음. 8월 18일 예예. 2,500 8포인트가 최근 고점이었는데. 그 때가 6월 말부터 8월까지 그렇죠. 랠리. 그렇죠. 랠리. 예, 그때 예. 2500그 때. 2508포인트니까 0그 음.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은. 음.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월간 그래프와 주간 그래프, 우리나라 음. 코스피하고 음. 미국 S&P 500하고 나스닥을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음. 맥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에 붙일 음. 수 있는 것이고, 월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바닥 따지기는 끝난 예. 게 아닌가. 예. 그게 코스피, 코스, 코스피, 음. S&P 500, 나스닥, 어, 공이 그런 모습에, 즉,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 급등이, 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음. 아니면은 매물대가 많이 있는데 맥힐 것이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언저리에서 또 다른 빅뉴스가 음. 나오지 않는 한 예. 조금은 어, 추가 상승에는 어, 힘에 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예 네, 결국에 있어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음. 많이 올랐는데 이건 이제 연준 피봇 기대감이 좀 있었죠 방향, 예, 방향 연준이 전환? 방향 전환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이게 좀 연장될 것이다 하는 예. 부분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차이라론 음.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어떤 시진핑 그 3기 연임에 예. 따른 어떤 실망, 정치적인 문제가 음. 미국의 연기금들이 예. 인덱스, 즉, 추종 인덱스에서 음. 중국을 다 빼버렸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국 비중을 낮췄다. 그렇죠. 예. 어, 낮춘 데가 한 군데 있고, 예. 제로가 한 군데가 아, 한 예, 군데가 있어요. 예. 연기금 중에. 음. 한 군데는 아예 제로로 만들었고, 음. 한 군데는 낮췄는데, 이런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음. 10조에서 20조 정도 예.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또차이라론이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중,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음, 무지막지하게, 그렇죠? 예. 무지막지하게 봉쇄 정책을 음. 했는데 에, 지난주에 만명 이상 음. 코로나 신규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있어서 완화 정책적으로 음. 갖는 거죠. 예. 이제 격리 기간도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집단, 집단 음. 폐쇄시킨 것도 핀셋 예. 규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이 지난주에 홍콩 증시에 음. 폭등을 가져왔는데 예. 그렇다면 어, 중국에서 좀 실망한 돈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음. 우리나라 상승하는 것도 예. 있지만 중국 경제가 봉쇄에서 풀린다면 음. 잘 돌아간다면 예. 우리나라 경제 또 나쁜 일은 또 예. 아니겠죠. 이런 예. 부분들이 음. 좀 긍정적인데 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F, FTX가 파산 신청을 금요일 날 했거든요. 자, 저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간다고 하는 가상화폐 그렇죠. 거래소입니다. 그렇죠. 이제 FTX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고 제일 큰 것은 중국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FTX가 파산 관련돼서 뭐 이렇게 할때 이제 중국에서 아 우리가 그좀 저기 음. 저기 투자를 해주겠다고 예. 제스처를 취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음. 다, 다 팔아버린 거죠. 예. 이런 부분이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예. 아직은. 그 파장이 어느 정도 커질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블록체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됐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이제 투자금이 물린 거, 유동성, 그렇죠. 이게 몇십조 된다고. 아, 그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보다 예. 한 50배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예. 있는 죠 500억 달러가 부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 60조 정도 부채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예, 예. 500억 거군요? 달러 정도의 음.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음. 이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 자기네 거래소가 해킹당해서또 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7천억 정도가 예, 예. 뭐 사라졌다. 이런 음. 얘기도 있는데, 기획 파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예,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음. 이런 분위기에서 F, FTX 파산이 어떤 방향으로 음.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킨지는 예. 아직은 지금 어, 추정하기가 예.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히 에, 잘못하면은 어, 큰 악재로 작용할 음.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렸던 하디슈입니다. 이제부터 주식 시장은 본 게임이다. 특히 연말까지. 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할때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지난주에 나온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음. 좀해 보면은 이제 그냥 헤드라인, 그냥 그 CPI가 7.7 나왔다고 예. 했는데, 이제 근원 물가는 가격 변동성이 음. 큰 유가하고 식료품하고 음. 이런 것을 뺀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3%가 올랐어요. 예. 0.3%가 올랐는데, 이건 연율로 환산하면 음. 대략 3 3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물가가 음. 2%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0.3% 같다는 건 연율로 하면 3.3%니까 음.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 대비 0.3이 아니라 0.4예요. 음. 예. 0.4는 요건 조금 의심스럽죠. 그리고 연율하면 5.8%예요. 아직은 2%로 가려면은 굉장히 이제 거리가 좀 음.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향후에 향후에 있어서 월별로 0.2% 이내로만 음. 상승해 준다면 예. 전월 대비 예. 전월 대비 0.2%만 상승해 준다면 내년 중반 예. 빠르지는 않고 내년 중반 정도 가서는 음. 2%까지 예, 갈 수가 있다 연준이 목표는. 목표하는 부분은갈 수가 있다 예. 결국에 있어서 시장은. 파월이 의도한 대로 음. 지금 금리 인상이 작동하고 있지 예. 않는가 하는 하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도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게 하나 있었었냐면 은 미국의 FMC 회의를 음. 끝나고 나서 원래는 우리가 한 내년 3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예. 그 이후에 좀 중단을 하다가 음. 2024년 초나 2023년 말이나 다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예. FMC 회의 열리고 나서는 그것이 5.2%까지 음. 올라가고 10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예. 걸로 지 숫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폭락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 숫자는 다시 음.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즉, 2023년 중반에 음.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는데 음. 결국 0.2%가 나오려고 하면 은 키는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노동시장이에요. 음. 즉,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신규 고용자 수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음. 근데 지금 20만 명대의 신규 고용자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좀 안정을 좀 취할 음. 필요가 있, 있고 음. 임금 상승률, 예. 어, 주간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어, 의심의 눈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 노동 시장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살짝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렇죠. <웃음> 실업률이 한다, 지금 예. 지난 그 FOMC 예. 하면서 나온 게 실업률이 3.5에서 예. 3.7로 약간 높아졌는데 예.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음, 음. 하면서 파월이 강경 발언을 계속 예.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은 걸,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완화되는 네. 것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올라갔다. 그건 아예 올라간거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대세상승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S&P 500 미국의 대표지수, 이게 세계 글로벌 대표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 예. S&P 500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그죠. 이제, 이제 아까 제가 그 그래프를 좀 음. 오늘 좀 찾아봤다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봉 상으로 보면은 음. 이제 이동 평균선 상에서. 좀 뚫고 올라가려면 좀 힘에 붙이지 예.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 음. 그렇게 만만하게 예. 주식시장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기보다는 음. 조금 힘에 붙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음. 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아, 이제 더 이게 무슨 충격이 오더라도 쉽게 빠지지는 음.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호재성이 계속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예. 또다시 상승을 이어가기에도 음. 또 만만치 않다. 예. 이제 이런 제이 상황인데 결국 지금 분위기는 좀 좋지 않습니까? 투자 심리가 음, 살아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에, 결국에 있어서는 200일 이동평균선 지금 음. 지난 금요일 날 어, S&P500이 3,992.2포인트로 예, 끝났거든요. 3,992포인트로 예, 끝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일 이평선은 4,081포인트예요. 100%도 남았네요. 그죠? 그렇죠. 예, 90에서 100 정도 어, 남았으니까 음. 한, 뭐한 3% 정도 예, 추가 상승 여지는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음. 여기서 좀 들어가서 좀 한번 좀 먹어보자 하기에는 음. 만만치 않은 수치에 와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웃음> 예. 아까 그래서 일봉 차트상은 좀 부담스럽고 예. 월봉 차트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티그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티그룹이 어떤 데냐면 그동안 계속 증시를 음. 비관적으로 본대요 예. 계속 지금 증시를 비관대로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시티그룹이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음. 취했는데 예. 공매도 포지션을 끝내기로 했대요. 음. 더 이상 주가 하락에 베팅 안 한다. 안 한다는, 한다는 뜻이죠. 예. 어그 그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12월 초까지 지금 음. 이제 11월 이제 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부터 12월 초까지 대략 한3주 음. 동안에. 중시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만한 게 없다. 음. 그래서 중시에 하락이 패팅하는 것보다는 예. 어, 상승적으로 무게를 좀 두겠다. 예. 어,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제가 음. 에, 월봉 차트와 주봉, 일봉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음. 맥락은 좀 같은데 예. 아무튼 올라갈 수 있는 여진는좀 남아있다. 어, 더군다나 시티그룹이 가장 어, 중시를 음. 부정적으로 봤는데 에그국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로 했다. 음. 이런 게 이제 시티그룹의 얘기고요. 이것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관론자가 다시 긍정론자로 돌아오면 이게 <웃음> 예. 또 거품이다라는 이야기도 아, 있는데요. 아근데 이제 이거는 <웃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바닥에서의 얘기니까 예. 바닥에서이니까 어, 자 그럼 이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부정적으로 쪽. 이제 절망하는 건 이제 웰스파고가. 음. 어떻게 얘기했냐면, FED가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역할이겠죠. 그렇죠. 예. 이제, 어, 한 번에 이러한 그 CPI 지수, 지표를 가지고 음. 움직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예. 않느냐. 어, 아직도 이 수치는 음. 만만치 않게 높은 수치다. 음. 7.7%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7.7%는 절대적인 수치가. 예. 그 자체가 어, 높다. 높다. 음. 어, 그래서, 어, FED가 할 일이 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 이것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들뜨지 말아라. 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핑크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기업이익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 음. 왜 그러냐면은, 10월 CPI 보고서상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예.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CPI가 음. 소비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기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음. 이러한 지표 자체가 꼭 긍정적으로만 볼 거냐, 즉 예. 긍정적으로 볼 거는 파월의 피고시죠 음. 방향 전환의 기대감이 예. 남아 있을 뿐이지. 진짜 우리가 경제든 주식시장을 본다면 이 경제가 조금 뭔가 음. 조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 이것환 화를 지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핑크의 얘기인 거죠. 이들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주가를 올릴만한 이슈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특히 단기적인 유동성 예, 그동안 예. 주식 투자에 머뭇거렸던 사람들을 확 들어오는 예, 예, 예. 이것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쇼 포지션으로 청산되는 슈퍼 예, 예, 예, 예. 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주식 포지션 자체가 음. 굉장히 적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주식 포지션 계속 역대에 가장 적은 음.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살 여러 건 아직 많이 음. 있다. 그런데 쇼크버링이 들어왔으니까 음. 지난주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미국도 그렇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쇼크버링을한 그것과 관련서 올라갔지 예.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웃음> 재미가 분명히 없었을 예, 거라는 거고요 예, 거래량이 예, 별로 없었다는 예, 거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가 우리가 본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이본 게임 이후까지도 조금 염두에 둬야겠다 그죠 그렇죠 결국에 음. 있어서 바닥을 확인을 해야 음.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예. 아직은 아직은 그 바닥은 오지 않았다 예. 단지 단지 피봇 기대감이 연장이 음. 되면서 어, 그 다음에 쇼커버링이 들어온 이런 분위기 좋은 이런 것들이 주시장을 조금 더 음. 200일 이동 평균 선상까지 올려가지고, 음. 아까 이제 4점 포인트 약간 넘는데, 만약에 음. 4점 포인트까지 돌파한다면, 200일을 예. 돌파한다면 오버시티이 있겠죠. 음. 거기서 딱 하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한 4,200까지는 오케이 봐줄 수 있다 음. 이런 정도죠. 그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계속 갈 것이냐? 예, 그건 좀 무리하다. 그건 무리다. 예. 그래서 결국 다시 좀 떨어질 것이다. 음. 그래서 내년 초에 음. 한번더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어, 상승을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냐? 이 이야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에 가는 듯한 이야기다. 그렇죠. 예. 어왜 그러냐? 이제 현재 주가, 이제 3천 아까 음. S&P500 기준으로 해서 예. 3,900포인트 때에 이 주가, 이 지수 수준하고 음. 내년 EPS 추정치, 예, 예. 추정 EPS 추정치가 230달러를 가지고 해보면 음. PER이 17배 수준이라는 거죠. 예. 오늘만큼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PER이 17배라고 한 것은 조금 버겁다는 뜻이 되겠죠. 음. 두 번째는, 그, 지난주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나스닥이 하루에 7%가 넘게 예.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봤더니, 나스닥이 과거에 음. 6% 이상, 하루에, 일간 상승률 음. 6% 이상 기록한 게 20번 있었답니다. 스 예. 20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번은, 음. 16번은, 베어메크랠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거죠. 예. 즉,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에 서서 오른 게 폭동한 음. 게 아니고, 단지 배어맥배어마켓 중에, 침체 장성에서 한번 툭간이 튀어 올랐을 음. 뿐이다. 그럼 다시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다, 그죠? 네, 툭 예. 떨어진 거죠. 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에, 이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음, 홀랐다, 툭 떨어진 것이 1 6번이다 16번이다는 예. 거죠. 음.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음. 훨씬 많은 거죠. 20번 예, 중에 16번이니까. 예. 그럼, 이번에 6, 저기 7% 올랐는데 이것이 또 다른 상승장의 음. 시발점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과거의 20번 중에 16번의 확률 중에. 80%다. 그렇죠. 네. 배어 밖에 랠리 중에 한번 툭 치고 올라온 것이냐를 예. 우리가 판단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음. 약간의 또 꿀맛은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너무 여기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면 음. 어, 또 다른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조금 전 우리 현재 주가가 내년 입에서 비하면 1 7배다. 한국은 한 10배, 11배 정도, 정도 열, 지금 이제 한국은 한 10.9배 정도 예, 되는데 10배, 11배 정도예 예, 예 되는 그렇죠. 예. 현재 10.9배인데 이게 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음. 워낙 그, 그 낮게 평가를, 재평가가 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17배나 봤는데, 예. 똑같은 업종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는 어, 11배 받고. 거의 뭐 절반 반토막.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웃음> 예. 그게 어느 정도면 10.9배 정도가 예. 상위 22% 수준이에요. 아, 예. 10.9가 높다는 거죠. 비 예, r 기준으로 예, 보면 예, 예. 상위 20%에 20, 20, 예, 예. 포진하는 배수네, 그죠?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높게 올라요 그러면 게 17배는 상위 1%겠네요. <웃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도 예. 이게 만만치 않게 음. 올라가 너무 급등했다는 예. 거죠. 단기적으로. 예. 몇 저, 동안 그렇죠. 사시는 이제 거죠? EPS에 비해서.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 어떤 얘기를 음. 했냐면은. 고점에서 저점 중간 오른 게 2340을 예. 얘기했어요. 예. 근데 2500선에 다가왔으니까 예. 150포인트가 음. 더 올라 버린 예.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 이번 주에는 어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할 때 어떻게 투자 포지션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근데 결국에 있어서는 쓸데없이 이렇게 확 질러가지고 음. 떨어뜨리진 않을 거예요. 주가는. 예. 떨어뜨리진 않을 건데 그러면 단기 상승을 전제로 했을 음. 때2500 이상을 전제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데를 주목을 해야 될까 음. 하는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음. 보면은 하루에 우리나라 폭등했을 때, 예. 11일날 폭등을 했을 때, 예. 외국인보다 기관투자가 자 훨씬 더 많이 샀어요. 예.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우리나라 분명히 쇼크버링이 음. 들어온 거다. 음. 아, 그럼 쇼크버링이 들어왔다는 건 그 이전에 공매도 비율이 좀 높은 종목이 있었겠죠. 예. 어쨌든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샀던 것이 오르니까 샀던 것을 다시 사버린다. 그렇죠. 죠그 그죠. 예. 매도를 쳐놓은 것을 다시 매수. 매수해서 매수 갚아야 되니까. 그게 쇼커버링인데. 그래 쇼커버링인데. 그래서 현재 공매도 비율이 높은 음. 어, 종목들이 좀 있겠죠. 예. 예. 1번, 2번. 예. 근데 이런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서. 중에서 기업 실적이 영업 이익 컨센서스가 전월보다 더 추정치가 음. 계속 어 높아지는 높아지는 것. 기업이 예. 또 있겠죠. 그두 예. 가지 엔드로 엮으면은 예. 이런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상 음. 맞을 수 있어요. 또왜 그러냐면은 계속서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네. 있고 또 음. 왜냐면 또 하나가 뭐가냐면 있 연말에는 음. 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주식을 빌려서 대신 판 거잖아요. 예예. 그 얘기는 이자를 줘야 돼. 누군가 음. 빌려준 사람에게 그 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앤드 음. 어, 연말을 넘기잖아요. 예예. 그럼 그 사람한테 배당금도 줘야 돼요. 예예.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예예. 기회를 왔 예, 배당을 그렇구나. 받을 기회를 박탈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당 발생한 음. 것과 그 아주 두 가지를 연말에 이자 예예. 플러스. 예예. 배당에 해당되는 금전 보상까지 음, 해야 돼요. 아, 그런 이슈도 있네요. 예, 그래서 네.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쇼커버링이 음. 일어나는 때예요 음. 지금 11월이고 12월이니까, 어, 어, 우 어, 하다가 잘못하면 음. 큰일 날수 있으니까, 예. 어, 이런 상황에서 음. 그 쇼커버링을, 쇼커버링 해가지고 갚아줘야 되겠죠. 음. 이런 게 겹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어쨌든 대세는, 대세는 음. 쇼커버링이다. 예. 그럼 현재 어떻게 하느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앤드 음. 그런 종목 중에서 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종목을 예. 이제 골라내면은 음. 어 종목 셀렉션 하는데 좀 예. 도움이 되지 는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다라는 핫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조금 강한 시기다 그죠 그렇죠 예, 시기인데다가 네. 네. 또 지난주에 물가 이슈가 양호한 이슈가 어, 상당히 또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었고 또어기간이나 외국인들의 쇼크버링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같이 마무리면서 예, 예, 예. 어 시장이 크게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면 냉정하게 질적 수준으로 보면 주식이 이 이상 크게 오를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지만 항상 정답만 가지고 <웃음> 움직이는 것은 아니므로 분위기나 아, 예. 또 기술적인 지표들은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무리하게 추경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한번더 생각해보는 게 좋겠고 네.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갈 때 조금 전 우리가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공매도 불러서 실적 이슈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번 매도 타이밍도 보는 것도 좋겠고 예예. 그런 등등의 다양한 전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투자자분들이 연말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